저등 밑에 보면 이제 조그만이 이렇게 약간 한 40cm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높이는 한 1m 5 0 정도. 그 안에 들어갔는지 어가지고봤더만 거기도 없어요. 여는데잘이있더라 <목소리도> 여기, 여기, 여기 코너에 좀 없지? 그거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그, 몰그 올라가려면 옥상으로 가야되는데 이런거 안에 들어갈텐그 지붕 지붕 밑에 이런있더라손들어가야 그 자시만자 잠이 지금 위로 안가다 근데 내, 내 생각에는 그 앞에 아줌마가 요요 청판하고 요 사이에 안 들어가 있겠나 하는데 그안에니 나이다 할수 있는 거에요. 저기, 저기요. 여기서 한번 봐도 여게 들어가면 다른 곳이 있고 여기 들어간다고 어 거. 서 가려나. 그 저쪽 밑에 보면 이제 조그마한이 이렇게 약간 한 40층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높이는 한 1m 50 정도, 오십 그 안에 들어가는 레스퍼 가지고 바닷만 거기도 없어요. 근까지 네, 기기 들어가서 바다다까양이한그 음. 그 그, 그, 어, 다른 고양이가 다르면서. 근데 네. 아, 또 근데? 아, 근데 거. 전에는 운전자로만 아, 아. 그, 그 <웃음> 들리는 게 아니라 또탈퇴수 전에는 앙을 많이 고 그래서 전에는 른소량식으만 혹시나, 혹시나 소리가 나거든요 혹시나 소리가 나거든요 못 먹으면 동영상을 어요 그죠? 휴지지가요 그래서 일단 동영상을 가